네, 여기는 네. 지금 과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네. 시제가 앞에 있는 봉돈 봉사는 현재하고네 뒤에 봉 가보니까, 네 과거잖아요. 이거를, 네, 음, 그 분동사보다 어 시제가 먼저 이, 일어난 거를, 네. 먼저 일어난, 아, 시제가 먼저 과거인 게. 네. 했... 응. 부정... 완료 부정사라고 합니다. 아, 저렇게 생긴걸 완료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2BFPP를? 어. 아, 완료 부정사. 근데, 잠시만요. 네. <웃음> 네.